정동원 오빠의 내마음서 친구 우리 정동원 씨에게도 한마디 하시고 정원 오빠 나 지금 오빠 노래 부르고 있어 <웃음> 먼저 생각나는 사랑 어머 그 사람이 혹시 정동원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제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임서원님이 정동원님에게 핑크빛 메시지를 보내어서 화제입니다 정원 씨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정원 오빠 정원 오빠 <웃음> 맥주 맞았어 정원 오빠 화요일은 밤이 좋아 64회는 내일은 가수왕 특집으로 꾸며졌는데 미래의 트로트계를 이끌어갈 여섯 소녀 국민콩알 김유하 케이산소통 임지민 리틀송가인 강신비 트로공식공주 임서원 국악소녀 이소원 트롯 규요미, 황승아가 출격해, 화밤, 언니들과 치열한 노래 대결을 펼쳤는데, 이날 임서원은 걸그룹 복장으로 등장하여 정동원의내 마음 속 최고로 대결을 펼치는데, 정동원을 향해, 오빠, 효나 지금 오빠 노래 부르고 있어. 라고 애교 넘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모두가 임서원과 정동원 사이를 의심하기도 했다고 한다. 임서원이 정동원 찐팬 좋아하는 이유는 4살 차이 나는데 순수해 임서원은 지난 2021년 방송된 mbc 에브리데이 대한외국인에서 정동원 찐팬으로서 정동원을 좋아하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었죠. 그녀는 방송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정동원 오빠를 좋아했다. 그래서, 동원 오빠를 만난 게 제일 인상이 깊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동원이 좋은 이유를 묻자 임서원은, 노래도 잘하고 다 좋은데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좋다. 오빠와 4살 차이가 난다라고 고백했다. 앞서 그녀는, 미스트로 니, 경연 당시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정동원에게 팬심을 드러낸 바 있다. 정동원은, 다재다능하고, 노래도 잘하고 4살 차이 나는데 귀엽다. 순수해서 좋다. 미스트로 니 나온 이유도 오빠 때문이다. 라고 해 웃음을 안꼈다. 정동원은 너무 잘해서 좋은 성적 있을 것이다. 라며 응원했다. 감사합니다.